어디 여기 틈물려 보려고 어, 진짜 맛있어 좀더 하얗네 카메라 꾸기 성공! 카메라 핸드폰 바꿔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친구 생일이라 친구 생일 겸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해요 나가려고 화장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늦어가지고 영상은 찍진 못했어요 메이크업 영상 나가기 전에 콜라겐 비타민 C 이거 좀 털어놓고 갈게요 아침 햇살 이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늦었기 때문에 얼른 가볼게요 아랑이도 챙겨 오고 예도인지그브이을 찍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랑이, 안녕! 수고해야 <웃음> 합 야, 너. 안녕. 브이로그 이제 찍지 마. 너희들도 오늘 지금 처음 왔지? 오랜만이야. 알겠어. 오, 아니, 좀 아니, 좀 아니, 이렇게 좋 이렇게 해 <웃음> <웃음> 와, 와. 와, 우와, 우와, 진짜 짱더 깊게, 스물 열개더 깊게. 운동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진 오랜만에 니까 역대급 힘듦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웃음> 토리야 이거봐 <이리> <웃음> 어, 토리야 토리야 맨날 비틀어져 야. 어. 지금 오고 있어? 아그 지하철이야 지하철? 땅, 좋겠다 공을나 어. 맨날 했잖아 아이고야 밥 먹어야지 어제 먹다 남은 키토 김밥인데요 냉장고에 있던 거거든요 먹어도 되겠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토리야, 그치? <웃음> 어, 안 돼, 안 돼! 오지마, 안 돼! 음, 맛있다! <웃음> 요거는 오리고기 쌈밥, 김밥. 여기에 묵은지랑 청양고추도 있어요. 존맛탱. 오, 진짜 맛있어요. 음. <웃음> 음 나쁜 소리야. 음음 음. 야 어디 여기 선물 옆 보려고. 수파를 응? 보면서 이게 다 생일이네요. 짠 특장. 옆서 예쁘죠? 엽서야? 음료 마카롱이랑 음료 아 이게 음료구나 음. 케이크도 사왔지 너를 위해 원래 다이어트한다고 요것도 반쪽에 먹으려고 너 초대한 거잖아 아. 근데 케이크 그러니까 이거 반쪽에 먹는 건 너무하게 했어 시키고 오씨씨와 살렸어 살렸어 와이고 좋아 언니 오랜만에 봐서 좋아 <웃음> 맛있거든. 오랜만에 먹으니까 개맛있다 <웃음> 약간 얼었었네? 응. 그래서 빨리 먹어야 어 나랑 너랑 머리 완전 급박 맞아. 아 나도 이제 톤다 해야 돼. 뭔가 못생겨보여 이제. 안 못생겨보여. <웃음> 케가 왔어요 포케가. 둘다 연어 포케인데 저는 스파이시 마요네즈 마요. 언니는 유자. 폰지 폰즐. 나 <웃음> 언니 거 무슨 맛인지 궁금해. 아 나도 그거 시킬 걸 그랬나? 뭔가 좀 느끼해 보이는데. 이건 좀 약간 믿을만한 조합이지. 맵다, 은근. 야, NCT 뮤직비디오나 보자. 이 재미없다. <웃음> NCT 뮤직비디오는 재밌어? <웃음> 어, 재밌어, 이번에. 얼굴 유잼? 응. 그 아니야 시즌이 브이로그냐 시즌이 브이로그, 아니야? 시즈니 브이로그. <웃음> 이거 저는 전... <웃음> 어 잘못했다 <웃음> 아, 아 다시 쳐라야 아, 돼요. 저 아, <웃음> 이거 네 번째 보는 거. <웃음> 진짜 그래 재밌어? <웃음> 아 어제 우리 밤새 열심히 일한 거안 찍었네. 그 그러니까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 찍어서 뭐할 겨를이 없어 었 너무 너무 정신이 피폐해 졌었어 맞아 그럼 지금 꼬딱하면는 분하고 그 어떻게 해주 방구 뽀렁뽀렁 언니 따라서 카페 왔는데 <웃음> 언니, <웃음> 잘생긴 윈민이의 생일이래요 오늘 생일 이 귀여워 건데 병아리야 병, 그게? 별명이? <웃음> 저기도 저기도 아, 그래서 이거 시켰는데 병아리 마카롱이랑 이거 뭐지 무슨 고름 라떼 이거는 멋있는 카드를 줬네. 무료나눔으로 주는 거, 여기 팬들이 우와. 넣고 가는 거. 음, 지금 잘잘 생긴... 급하게 꾸미고 나서 웬방진창이네요. 나 보여줬어. 아 그래? <웃음> 어. 띠옥. <웃음> 마스크 자국이 났나? 맛있다. 음, 맛있어. 그래서 마카롱도 잘 만드네. 음. 웬만하면 맛있는데. 아, 생각보다는... 아까 거기, 거기보다 좀더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거기가 더 귀엽긴 했는데 그 병아리가? 그래? 다리 이렇게 음. <웃음> 있는 거? <웃음> 어. 그래? 여기는 이거 뭐지? 딸기 라떼래요. 야. 어떻게 먹는 거지? 그게 그래, 낫네? 그냥 딸기 맛.. 낫게 맛이네. 뭐야? 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야? <웃음> 우리 지선님 <웃음> 친한 사람들이야? <웃음> 뭐야? <웃음> 그냥. 여기 이런 거 축하 안 되잖아. 진짜 왔다 간 거야? 아니, 아니지. 예쁘게 서른 군대를. 아기 때 진짜 예쁘게 해줬다. <웃음> 아기 과자 맛나? 돈 사라 여기 왔어요 여기? 에 맞나? <웃음> 중국인이 운영하는 핸드폰 소리점에 왔어요 오늘도 폰 사는 거 글렀다 대박. 옆에 그러니까. 휴대 소리점에 왔어 여기 근처에 온 거? 그러면 핸드폰 파는데. 지금 쓰시는 양이 118기가 정도 있는데 어... 이 정도 양 쓰시는 거면 음, 어, 생각보다 되게 어둡네. 이는실제로 음... 이렇게 좀 누리끼리한 느낌은 없어요. 아 이게 좀 누리끼리졌어요? 네 목업이라서 조금. 어... 저기 실버 있지 않나? 이게 저희 직원분께서 쓰시는 실버 색상, 아 실물 색상입니다. 아, 좀더하얗 되네? 네. 상상 의심 많아서 뭐 물어보는데 못 알아들어. <웃음> 도움이 안 돼. <웃음> 적어드릴게요. 네,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네. 나중에 둘, 셋, 김질 하면서 깨닫도록. 저도 근데 적어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맞아요. 모르시겠으면 음. 음. 음. 전화해서 또 물어봐 주세요. 네. 이콘 <웃음> 오늘 마지막이야 레이터 파란색이에요. 응. 어거 케이스 언니 다줄게감사합니안 쓰는 거 진짜 많아. 감사합 나는 나중에 올을 거야. 아직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음... 블루로 확실히 하시는 거죠? 네, 블루로 할요나 네. 난 네, 블루가 더 어울리는 거 같지. 이건 조금 멋있는 사람들이 할거 같아. 나처럼. 언니는 전혀 아니야. 빠야! 뭐~ <스> <웃음> 뭐야? 카메라 금 3금... 3금... 3금... 3금... 3금... 기 성공! 짜자잔 드디어 1 3금... 3금... 3금... 3금... 3금... 3금... 3금... 3금... 이금 3금... 이금 3금... 이금 3금... 3금... 3금... 3금... 3금... 3금... 영롱해.. 와, 시에라 분노사기를 잘했어요 너무 예뻐 <웃음> 너무 예쁘잖아 내 지문이.. 유리필름까지 부착해서 퀵으로 받았어요 USB 케이블 끝인가? 언박싱 끝